어, 오빠. 여기 칡방금 작업을 했는데. 거기 직작업을 했어? 어, 지금 뭐, 뭐 한지도 얼마 안된것 같아. 아, 거기? 어. 어, 그래. 어, 여기 쭉 했는데. 어, 오빠, 차 타고 저 위에 가서 그냥 하나 뜨면 되는 것 같은데. 아니, 저 위를 그 봐봐. 차 다닐 수 있겠냐고. 저 산을 봐. 아니, 아까 전에 그 저기 위성상으로는 큰 길이 있었잖아아 그래. 요 위성상 있는데 살짝. 저 봐봐. 지나갈 수 있겠어? 아니 오빠 그 옆에로 해가지고 칙 있는 대로 잡아야 돼. 아니야 도로 도울, 도 뭐야 도로가 있겠냐고. 알았어 이제 하여튼더 올라가야 될것 같아. 내가 중간까지 가야 되니까. 아니 근데 칙을 다캤다고 여기 칙 있구나.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내가 쟀으니까 어어. 근데 중간은 다 작업을 했다고. 중간 그래. 그래. 일단 여기 세개 떠야 돼. 오빠 더 올라가 봐, 그러면 나를 위해서. 내가 중간 떠야 되니까. 엄마인지 알겠지? 아, 읽었는데, 중간에는 <웃음> 다 자고 했다고. 아, 웃겨. 일단 그래도 떠야 돼. 왜냐면, 이 치기라는 게, 비 오면 또 자라나? 어우, 아까씨. 어메, 아까씨 이거 찔리면은 막독 있어가지고, 이게 막돌 생긴다, 몸에. 어, 뭔 말인지 알겠지 오빠. 나 위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. 자자. 어, 어, 오씨 여기 아까시를 심은 거야. 여기는 뭔 조림지가 아니라. 여긴 아까씨를 심었나? 이아까씨야 다른 나무도 못 자라게 하주 그냥 잡아먹는 나무인데 이걸 싫어하지고 아까씨가 나만 싫어하지고뭐 여기가 뭐, 여기 뭐 아까씨꽃이 돼가지고 미론을 꾸밀려고그러나음 지금 는데 이게 뭐냐 이청 가시덩구 어디갔어 오빠 오빠 오빠 아니 근데 여기는 호두나무인 것 같으면 좋은데 여기를 뭘 뿌리를 뽑으라고, 진짜. 에휴. <웃음> 오빠. 그, 저기, 뭐야. 이쪽은 덩굴이 있어서 나 여기서 뜰라 그러는데. 오빠. 어, 오빠. 나 보이는가? 나 오빠 처음 뜬 자리에서 나이 정도 위치에서 뜰려고 그러는데 거기 위에서 봤을 때 내가 중간 맞아 그 중간이.. 어그그어 여기는 아 그래? 어기이또 없어 이 없어? 어어 알겠어이 위성이 왜이지라래 여기는 있는데 조금 더 올라가서 떠야될 것같아아 오빠 거기까지 갔어? 오빠 없어도 떠 거기 위치 없어도 뜨라고 어 이쪽에는 측이 있는데, 이쪽은 조금 풀배기를 했나봐.